자 아, 이번 영상은 제가 어, 인가공구 집이거든요. 양산 집이 아니라 뭐 단품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공구 테스트 같은 게안 돼요 전혀. 왜냐하면은 막두 개, 네 개, 막한개 이렇게 하니까 테스트는 안 되고 근데 뭐 테스트 요청이 왔어요. 이거 제가 기존에 쓰던 코로이 TV고. 이 녀석을 쓰고 있는데 브레이를 챙겼고 어 조금 조금 나눠서 깎아볼 생각이에요. 이게 다섯 개거든요. 한 개는 이미 세팅이 끝나버렸고 이거고, 저건 뭐 용접이고, 끝났고 네 개인데 아 다섯 개인데 두개두 2개 개씩 깎아볼 거예요. 이 녀석이랑 저도 소개받은 거라서 새로 나온 뭐 코로이 팁이라네요 BLMG-150608 PG-CA025P 이렇게 두알 어쨌든 뭐 코러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갖고 뭐, 테스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기르코랑 마무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느 정도가 가능가 소재는 참고로 SCM420 열처리된 것 입니다 팀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자세히 보시면 끝에 가공했던 것처럼 열이 먹 너무 거 못하네요 이쪽도 그렇고 원래 이런 건가? 하여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개 이거는 단면 는 외경 조건 일부러 좀 과절입으로 쓰겠거든요 어차피 두 코너 이상은쓸 거라서 기본적으로 과절입으로 얼마나 조건이 아니 팁이 버티냐자 테스트 결과거든요 위에께 제가 기본에 기존에 기존에 쓰던 거 이 녀석 이게 1차 작업 아 이게 두 번째 거잘 보이나요? 약간 뜯어 먹었죠? 아마 이건 과들쌓이긴 한데 결과는 못 버티네요 팁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나 길게 나온다는거는 다, 다 붙었다는거죠 그리고 <웃음> 이게 저한테 샘플로 준거 색깔만 봐도 확연히 티가 나죠 같은 조건에, 같은 조립에 팀만 바꿨어요 이거는 뭐 과조립이라서 뭐 그렇다 치는데 조건 잡으면 더 좋겠죠? 이건 <웃음> 좀두번째거야 길게 나온, 약간 좀 탄게 조금씩 있죠?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열을 받아서 뜯긴 거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네요 두개 했는데 양산품이라면, 은 조건을 잡아서 더잘 만들 수도 있겠네. 아, 잘쓸 수도 있겠네요. 일단은, 킥 브레이크는, 뭐예요? 저 봤을 때 하나, 세개 정도 해야 비슷하게 나오겠는데. 이걸로 두 개, 이걸로 세개 하면 은 비슷한, 아이다 더잘 나올 수도 있겠다 네, 일단은 공구를 저희가 인가공이다보니까 <웃음> 잘 몰라요 솔직하게 뭐 양산 양산하시는 분들이야 뭐잘 하시겠지만은 저희같이 뭐 저같이 인가공 하는 사람들은 되는대로 강룡이뭐 강룡 쓰고 뭐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쓰고 발음 돋보이네 <웃음> 이런식으로 쓰는데 저도 뭐 이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공구를 뭐 이거 공복긴 합니다 <웃음> 공복긴 하고 음. 이분이 뭐 소재에 맞춰서 소재나 재질에 맞춰서 공구를 잘 추천해 주셔요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샘플을 받아서 쓰고 혹은 사서 쓰고 그래서 괜찮은 영업사원이 있으시다면, 음, 뭐, 여러 개 취급하네요. 일하다 보면은, 뭐, 괜찮은 팁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고, 뭐, 이름 맞네. 괜찮은 팁과 공구를 맞춰주는 게 영업사원 분들의 능력이죠. 그거를 뭐, 잘 사용하는 것도 저희 재량이고, 그래서 약간 둘다 시너지가 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은 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공부나 조건이나 이런 걸잘 봐주시니까. 그래서 뭐 유료 광고라고는 했지만은 뭐 소정의 소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. 첫 유료 광고 유튜브 저도 이제 유명인인가요? 유명해지고 싶네요. 네 이상입니다. 아, 근데 만약에 양산품 한다면은 기르고만 절입하고 조건만 잘 잡으면은 이 정도면은 엄청난 차인데 그렇지 않나요? 제 기준에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상입니다. 다음에 뭐또 샘플이나 제가 알게 되면은 뭐 샤프트 같은 것도 뭐 많이 깎으니까. 20C나 4, 5C나, 뭐, 저렇게 레이저로 용접해온 거, <웃음> 따온 거나, 4, 5, CM4, 뭐, 많게는 뭐, 이렇게 동합금, 신주, 호금, 망강, ALBC, 기타 등등을 많이 깠거든요. 기회가 된다면 은 뭐, 샘플로 테스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광고 많이 주세요 <웃음> 이상입니다